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직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동탄 1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입지입니다. 정말 제가 들어와 살 집을 찾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볼 거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놓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바퀴 둘러보시죠. 동탄에서 타운하우스 자랑하지 마라 뭔소리냐고요 일단 지도부터 보시죠 오늘 돌아볼 동탄 1신도시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여기서 무려 이만큼이 전부 타운하우스 와 정말 넓죠 저도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쁜 그림들 좀 보세요 많은 타운하우스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한 마을은 정말 처음 보네요 이래서 동탄동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부 평평한 자리, 경사가 있어도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세대가 꽤큰 단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있는 게참 독특했습니다 또 유명 브랜드 타운하우스들도 많았고요 나란히 펼쳐진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지붕들 참 장관이죠? 이렇게 한데 뭉쳐 있어서 일까요? 웬만한 아파트 단지보다 그 규모가 더커 보이더군요 그렇다고 전부 타운하우스만 있는 건또 아니었습니다 약두 블럭 정도 개성 있는 단독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기도 했고요 게다가 가까이 번화한 상업시설이 없는 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물론 신도시니까 몇 걸음 나가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딱요 단독지역만 유난히 조용하더군요 더불어 예쁜 학교와 유치원이 많아서 분위기는 더욱 호젓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교통지옥이라는 동탄 신도시 여기는 좀 어떨까? 지하철 버스로 서울까지 출퇴근 괜찮나? 역시 기업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학교도 참 많다 이 근처에 초중고는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겠지 생활에 꼭 필요한 대형마트 종합병원 위치도 물론 체크해 봐야 하겠고 아이 동네 진짜 다 좋은데 아까 말한 그 출퇴근 문제 어떻게 해결 좀안 되나? 또 최근에 진도가 슬슬 나가는 어떤 재밌는 방안이 있다던데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 보시죠. 봉탄하면 먼저 이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굵직한 산업체들 전부 여기 다 몰려 있죠? 이 마을 위치가 여기니까요. 만일 직장이 근처라면 이렇게 훌륭한 타운하우스 입지 세상에 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되나요? 서울로의 출퇴근 무조건 따져봐야겠죠 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요 장면 한 번씩들 보셨을 겁니다 이기신 도시의 공통적인 아킬레스건 바로 교통입니다 여기 동탄도 물론 예외는 아니죠 먼저 마을 왼쪽으로 1호선이 지납니다 서울 서남권 출퇴근이라면 이것만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심플하니 참 좋죠 하지만 강남권이라면 지하철로만 간다면 여기 수원역에서 분당선으로 갈아타고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아니면 버스로 여기 망포역까지 가서 환승하는 방법도 있고요 야다 귀찮다 나는 그냥 동탄역 가서 SRT 탈란다 하지만 얘는 표구하기도 어렵고 비교까지 좀... <웃음> 철도 한마디로 똘똘한 놈 하나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황 그럼 버스는 어떠냐고요? 노선이야 참 다양하게 많죠 확실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경부선 라인이니까요 근데 현실은 아뿔싸.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지옥 이꼴 동탄 이 지긋지긋한 수식 어떻게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그건 조금 있다 확인해 보시죠 이 마을 그 외에는 뭐 딱히 흠잡을 데 하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매력적이죠 특히 아이들 키우기 딱 좋습니다 이 수많은 초중고들 좀 보세요 그 사이사이 유치원들도 많고요 게다가 아까 보셨듯 시끌벅글한 상업시설이 떨어져 있어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네 또 엄마들 사이에서 핫한 동탄국제고가 마을 안에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다닌다는 그 학교 <웃음> 근데 저는 대학교 같이 넓고 예쁜 캠퍼스가 더 부럽더군요 그 밖에 가까운 대형마트로는 홈플러스가 10분 거리에 있고요 종합병원은 최근 개원한 삼성본병원이 근처에 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여기서 15분 거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탄에서 타운하우스 자랑하지 마라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개성마저 듬뿍 담긴 타운하우스 신도시 단독주택 입지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딱 하나 출퇴근 교통편만 빼면 말이죠 그렇다고 해결 방안이 없느냐? 물론 있습니다 요즘 금물살을 타고 있는 방안 바로 노면전차 트램 생긴 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도로 위 궤도를 따라 버스처럼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다른 것보다 지하까지 내려갈 일 없어 무릎이 무척 편할 듯하네요. 게다가 이 노선 좀 보세요. 동탄 1, 2 신도시를 구석구석 훑고 분당선과 1호선까지 야무지게 이어주죠. 와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더 이상 동탄 출퇴근 지옥에서 바로 탈출할 듯. 그러나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통까진 무려 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또한 딱 봐도 이 트램이 도로 위 차선을 뺏어가니만큼 또 다른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 아무래도 화성시는 딱 지금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여야 할 시점인 듯 하네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도 제가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